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까지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15년 길어봤자 20년이 채안 돼요 자 15년에서 20년 동안 번 돈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직장 그일 자체가 100% 나와고 이 상호 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제 책을 읽은 어떤 독자들 구독자 분들한테 이 메일들을 많이 받습니다 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예비 창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큰 고민은 두 개예요. 직장인들의 고민은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좀 적성에 맞지 않고 조직 생활이 힘들어요.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떤 불안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승진은 어렵고 나이는 들어가고. 밑에서 누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여기서 5년, 10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회사는 굉장히 고마운 곳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어떤 독립적인 어떤 주체, 자주성, 이런 것들은 약간 갈가먹고 있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제가 월급을 받는 대신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은 진짜로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회사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야, 회사라는 어떤 법인격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손발이 달려가지고 어떤 기획 업무, 보고서 업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걸 해줄 사람, 그 위임을 할 사람, 그 위임 대상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 구조,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 그 경력 자체를 내 거로 흡수해가지고 그 일을 직장 밖에서 도 써먹을 수 있다면 그돈 받고 그 경험을 배우는 그 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괴롭고 직장 밖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일이라면 단순히 월급과 시간을 그냥 교환하고 있는 거죠. 10시간 동안 내가 상주를 하면서 남의 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에서 입지가 작아지고 내가 할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일들이 점점 작아질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버티더라도 버틴 이후에 자,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직장 밖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자 직장인들이 바둑을 배워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넘어서도 자신의 업을 잘 꾸립니다. 자 실제로 진짜 바둑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 단수 올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 자, 바둑을 보면 항상 수를 읽어요. 앞에 몇 수. 프로들은 열수그 이상의 그 수를 읽어버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항상 무언가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나이가 든 채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퇴직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직장생활 20년 하다가 그 경험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나이만 든 채로 전전긍긍하는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업무가 직장 밖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활용도가 높다면 그걸 더 첨예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공장 차리지 않는 이상 완전히 창업하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외부에서 찾아야겠죠. 저는 그게 글쓰기였고 뭔가 강의, 강사, 강연, 그리고 칼럼, 그리고 블로그 직차검의 근간이 될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섭렵하는 거. 돈한푼 들이지 않고서 내또 다른 플랫폼을 가지는 게내 직장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고용되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일자리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어떤 플랫폼에 가서 그들의 가치대로 내가 넌 얼마짜리야? 너 연봉 얼마짜리야? 그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 단돈 만 원을 벌더라도 내 스스로 벌수 있는 능력을 시험을 해보는 거 자, 이게 직장에 다닐 때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도 항상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뭔가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임박했을 때, 그리고 뭔가 끊겼을 때만 이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노력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항상 불안하면서도 무언가 하지 않죠. 자, 직장에 다닐 때 일이 힘들고 뭔가 적성에 안 맞으면 은그일 전체가 내 인생이 돼버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도 뭔가 쉬지도 못하겠고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고 모든 게그 일, 그 직장생활 자체가 내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그 플랜 B는 잘 되고 있을 때,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있거나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을 때, 마음이 평온할 때 시작을 해야 돼요. 급박하고 무언가 끊겼을 때, 사리 판단 잘안 되고 무조건 수천만 원, 수백만 원돈 들여가지고 오프라인 창업에 내가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항상 월급의 10%, 20%는 없는 돈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제안서 넣고 내가 콘텐츠 꾸리고 그러는데 투자를 과감없이 한 거예요. 그냥 월급의 10%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저축이 능사가 아니라 내 능력을 벌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 자 여러분들 100세 시대가 이 축복받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나요? 뭐가 준비됐다면 축복받은 시대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직에 속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이 남자 기준으로 치면 30살에 취업을 해서 70대 라고 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하지도 않죠 뭐가 경제능력을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뭔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내 한계를 규정하고 어떤 조직에서 너는 얼마짜리야 항상 그 규정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은 그리고 나를 자꾸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가 부장이었어. 내가 과장이었어. 자 직급이 나라고 직급 자체가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직급이 없어졌을 때 굉장한 방황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부여한 어떤 직책이나 직급은 말 그대로 굉장히 한시적인 거예요 일정 순간만 내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내 직급 내 직함 내가 만드는 거 직장 밖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만드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현직에 있을 때예요 자 예전 PC통신 시대보다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공부할 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무조건 퇴직금 다 털어넣어가지고 내 인생의 업을 만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열정을 재료로 항상 공부하고 동기부여 받고 서로 응원하면서 나아지실 분들은 하단 카페 오셔가지고 1인 창업, 책쓰기, 동기부여 공부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